안녕! 안녕하세요. 오늘은 푸와 함께 트러블을 대해 잡는 스킨케어법을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준비물은 여기 네. 앞에 놓여있는 제품들인데요. 아, 우선 이름부터 네. 기억하세요. 네. 더마플랜 그린. 아. 저 수백씩 다시 한번 더마플랜 아, 그린. 맞습니다. 아, 제가 이래보는뷰티버 출신입니다. 어, 제면서 뷰티브로 좀 많이 활약을 했는데. 네네. 어, 더마플랜 그린. 네. 딱 봐도 정말 아, 보면 딱 마음이 차분해지네요. 뭔가 바로 진정이 되는 듯 정말 느낌? 순하고 청량하고 마치 저희 세븐틴의 데뷔초 모습을 좀 보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런 느낌이 드는데 어, 전문적인 이 시선으로 봤을 때딱 그냥 좋네요. 맞습니다. 네. 한번 이 제품들을 한번 제대로 오늘 파헤쳐 보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네. 네. 자첫 번째, 네. 먼저 깔끔하고 깨끗하게 세안을 맞췄다면 네, 네, 네. 이 그린 트러블 패드로 이랑 피부결을 막 깔끔하게 정리해 줍니다. 네. 일단 아, 이게 승아 씨. 네. 아될줄 모르시네요. 아 왜요 왜요? 어떻게 들어야 되죠? 이렇게 소개해 드려야 돼요. 아아 역시 이거 점점 잡히게. 아, 이게 이제 네. 더샘 더머 플랜 그린 트러블 패드라고. 네. 이는데 <웃음> 좀 시간이 걸리네요. <웃음> 네. <웃음> 네, 뭐 그렇다 치고.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열어서 한번 볼게요. 아, 열 열면은 야 이거 저희가 네. 참 많이 네. 사용했던 그 더머 플랜. 죠 더, 기존 더블 플랜에서 트러블 라인으로 아, 이 그린이 나온건데 이거 보세요 이게 딱 여기 지금 결들이 각질을 제대로 정리해줄 것 같은 딱 어, 느낌이 들어요 어. 손등에 한번이드게보실래요 어. 어때요? 어때요? 어? 아니 시원하고 아, 각질이 딱 정리되는 느낌이딱 그니까 러좀 어? 정리가 되네 아니 그리고 이거 굉장히 쿨링 효과가 딱 나면서 여름에 딱 쓰기 좋요 어. 맞아요 왜냐면 이게 그런 색 그림이구나. 굉장히 중요한 게이 각질이나 이런 것도 제대로 없애줘야 피지도 사라지면서. 그러니까. 면드름이안 나는 거고 맞아요, 맞아요. 나 기초, 기초공사가 또 탄탄해야. 네. 아, 물론 더블 플랜 토너도 있지만 네. 스킨을 직접 화장실에 바르고 귀찮으시는 분들 있으니까. 그렇죠. 해로도 가끔은 이렇게 한 번씩 써주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이걸 또 이제 냉장고에 넣으면은 또더 네. 시원해지는 거죠. 아 자그 다음 제품을 알아볼까요? 네, 어, 저는 개인적으로 유뷰티로러서 네. 네. 크림을 진짜 추천합니다. 네, 아 저는 끈적인 걸 진짜 싫어해요. 그렇 근데 이 크림은 정말 끈적이지도 않고, 어 정말 아주 좋아요. 아주 피부가 촉촉해지고 그 네. 크림이 뭐냐면 더샘 더머플랜 그린 카밍 크림. 카밍크림. 네, 카밍 크림. 자, 이 카밍 크림으로 촉촉한또 수분을 주신다고 하는데 한번 짜 보실래요? 짜볼까 네. 어? 아, 이거 약간 녹색이네요. 그린? 다 그린이에요. 아. 어? 어머, 촉촉해라. 와, 마치 빵 있죠? 빵. 네. 촉촉한그빵 같은 느낌이요 오, 빵 같아. 향은 어때요, 향은? 어, 향이 네. 근데 막 끈적거리지도 않아요. 아, 진짜 안 끈적거리고 어. 향도 금방 사라지네. 근데 좀 이게 은은하게 좀 남는데. 네, 은은하게 남고 이 제형도 지금 끈적거리지 않아서 끈적거리는 거 싫어하시는 그리고 지성피부나 아 민감성피부분들 여드름으로 네. 계속 고생하시는 분들도 이 크림으로 광명찾기를 바랍니다 아, 고민 끝이네요 네, 예, 진짜 끝입니다 또 다음 네. 네. 트러블은 또 누구보다 빠르게 네, 네. 잠재워줘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바로. 그래서 저희는 이 앰플을 자장가 앰플이라고 해요 그렇죠 자장자장 트러블을 싹 이렇게 네, 바로 잠들게 그 해주는 네. 앰플이거든요 이앰플 이름은 네. 더샘 더버플랜 그린 트러블 스팟 앰플입니다 맞습니다. 한번 이것도 한번 승관 네. 씨한테 한번 들어볼게요 스포이드 처럼 네, 되게 오. 오. 저도 한번. 뭔가 얇은 고구마게 하나 씌워진 듯 느낌이 받았어요아 음. 약간 저는 네. 그런 느낌이 드네요. 자연 속에서 네. 이 식물들과 함께 있는 느낌 오, 네. 대자연에 있는 느낌을 들면서 네. 어, 뭔가 그런 촉촉한 어, 어? 제가이 트러블이 좀 진정되는 느낌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거는 제가 또 봤을 때는 이렇게 전체적인 것도 좋지만은 좀 네. 얼굴에 딱 여기 이런 데막 크게 하나 나와 네. 붉고 단단한데 네. 그런고 네. 뭐 완화가 필요한 니 진정이 필요한 곳에 톡 해서 이쪽에만 이렇게 발라도 그 자기 전에 발르고 자고 일어나면은 네. 그곳이 딱 진정이 되있을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제가 이덩어플랜 이 제품을 네. 참 좋아했는데 덩어플랜 네. 그린이 나서 이 네. 네, 여름에 참잘 잘 사용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진짜 이게 여름에 땀 많이 나고 더막 피지도 많이 나고 그러면 또 유수분도 안 맞아가지고 또 어디로 더 나고 막 아, 이런 거 그니까. 더마플랜 아. 그린으로 꼭 여름뿐만 아니라 사계절도내면오은관리해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이렇게 트러블을 때려잡는 더마플랜 그린 편이었고요. 네, 아, 여러분들도 꼭 따라해 보세요. 네, 그럼 지금까지 승관 순간... 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